안녕하세요 여러분 재개 재개 재개 게임입니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주말에는 닌자 레전드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닌자 레전드에서 스테이츠를 원 따우전 1000배를 줘요 주말에 여기 보죠 원케이스테이츠 음. 위켄 주말엔 닌자 레전드 새로 나온 업데이트가 많더라고요 어? 오케이, 내 얼굴이 있네? 어? 내 얼굴 아니잖아? 에이 지금 보면 엘리멘트 6개 있고 엘리멘트가 4 0배예요 그리고 등급 부스트가 16밀리언이고 등급은 등급이 또 나왔어 어, 오케이, 12개가 더 나왔네? 무기도 원래 최고였거든? 난 무기도 더 나왔네 그리고 섬이 더 나왔네? 어뭐 업데이트가 엄청 많네 이거? 기가 키키키키 이거 뭐지? 나 들어갈 수 있나? 아 들어갈 수 있네 오? 이거 맞아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우리가 없어도 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 거고 좋네 백조 백조 백조를 준다 백조 오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이제 또 수련을 시작해볼까? 아 그리고 잠깐만 섬자 여기가 제일 높은 데였는데 봐봐 여기 아우 무기 많이 생겼어 오이 뭐야 아우 이제 무기 없이 이게 여기서 새로 나온 것 중에 다산거예요 마스터 폼5 다음 섬물 올라가야지 이제 할수 있어 자, 스킬 업그레이드는 스킬 업그레이드는 다, 다 샀고 표창도 새로운게 있나? 아표창 새로운게 나왔어 표창 볼까? 아다 못사네 돈이 모자라 오 뭐야 표창이 세개로 나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수련을 시작해보자. 닌자. 다크 센세이. 일단, 패스 껴줘야겠지? 인피닛 로드가 또 틀어놨어? 인피닛 로드. 조잖아. 1조씩 준다고? 와우. 인피닛 로드야? 아우, 또 뭐야? 28억씩 주는 거 35억 코인 와우 그리고 35빌리언 와 대박인데 35빌리언이면 뭐 45빌리언이면 더 좋아 45억 우체비스트 이것도 그닥 그닥 <웃음> 오늘 우리 팀은 이렇게 됐어 이걸로 13마리를 다들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좋아요 팍 구독 팍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 나올 코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보 닌자 15 로보 닌자 15 새로 나온 코드에요? 오케이 15분 동안 오케이 오토 트레이닝 받을 수 있어요 좋네 오토를 해도 클릭을 해주는 게더 빨라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엘리멘트를 한번한번더 열고 섀도우 파이어 엘리먼트미카라이크 이거 아 하나 더 올라가야 되네 언락 어, 못해 지금 워스워드 기부 <웃음> 두배 준대 셀에리기비 코인 두배 준네 이것도 대박 렉트로 메스터 된 다음에 오자 이렇게 끝없이 세지면 정말 어쩌자는 거지? 참 내가 지금 리버를 이거 리본을 할수 있나 보고 어 되나보다 자띵급벌리면 스탯 일렉트로 레전드 됐죠 우와 와 소리 봐 섀도우 플라우 센 e i 우리 진정한 엘리멘트 닌자에게만 섀도우 파이어를 가르쳐주지 가르쳐주세요 섀도우 파이어 난섀도우 파이어 닌자 됐어 볼까? 핫 어때 섀도우 파이어 뭐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신없어 자 봐봐 7개 됐어 7개 그 엘리멘트 45... 45배 우와 대박 자 이제 키워보자 엘리터트꽉 채웠고 이제 점프 한번 사주고 제일 높은 곳으로 가서 수련을 하겠어 뭐야하기 어어어어어 오 올라갈게 많으니까 근데 니 팔아야지 아오 워터셀 해야겠다 구마 누가 누가 자 서두르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차근차근 4.8 하고선 다시 시작해 처음부터 4.29 4.56 4.82 오케이 주릉 주릉 주릉 오케이 자 지금. 어디까지 하는지 몰라 어, 이거 샀어? 구매 아직 안했어 자 여기까지 왔고 다시 3을 타고 올라가주는거지 스킬 업그레이드로 점프를 사주고 그리고 어, 뭐 이렇게 늦게 해놨어 괜찮아 항상 당황하지 말고 침착히 여기서 점프를 사지 으고 가장 높 n 올라갔을때 다음 점프를 눌러주는거지 자 여기서 비슷한 레벨이 w 을때 다시 점프를 얻고 e e it. 제일 높은데 올라 s 을때 e level. I don't know if you can see it. And, and, 당황하지 말고 항상 나당황해서 지금 잠깐 네다어다어 됐어. 됐어. 일곱 욕심부리지 말고 열 저기 가겠는데 너무 높아 보여 당황하지 말고 저거 뭐 이렇게 높아 다홉, 열. 자, 홉열자 새로운 곳 오픈 자 여기 와서 검을 오 이건 또 뭐야 왜 삼지창 대박 더블 삼지창이야 우와 이것도 뭐야? 봐봐봐 우와 장난아닌데? 오쿨 cool. 3창도 한번 볼까? 우오 와우, 우와 우와, cool. 우와 대박 멋있다 표창을 볼까? 아 못사? 아 이게 안돼서 10SI가 있어야 돼서 아 저거 먹으러 가야되는데 치오 코인 다섯 빼준대 여기서 팔면 다섯 배 더야. 오 대박. 자 그리고 뭐 주나 보자. <웃음> 닌지스 엄청나게 주네. 어 여기 끝이네? 하나 더 생긴 거야 삼? 하나 더 생겼나 봐. 다음 선들을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코드가 있겠구나 그러면.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코드 났죠? 응.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리본 리본. 그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으면 구독해주세요. 이40 BNU가 되는 걸 기다리면서 오케이 여기네 7을 주세요. 이러면 잼으아 나는 Dark Karma 에빌 카르마 치! 한번 더! 음... 트레이닝 오래 하는것 보다 이게 아주 쏠쏠해야 우 빠우! 떨어지도 않아 치! 칠 많이 주네 우... 럼뭐 주니? 와우! 팩 경험치 여기 어디야? 샌드스톰 좋았어 뷰. 넌 뭐지니? 너도 치즈니? 치치우 치우 치유... 치. 치 엄청 많네 걱정 안해도 되겠네 이거 치잖아 이건 돈이네 뭐? 뭐든 뭐든 땡큐 사실 잘 이해가 잘 안돼 여기도 여기 트릴리언 조에 조 100조를 해주는거고 센세이 트레이닝 닌자 트레이닝은 이거는, 이거랑뭘 다른지 모르겠어. 백키면, 이게 훨씬 좋은 거잖아. 근데 왜 똑같은 걸 나눠야 하냐는 거지. 하나에 안 넣고 내 말은. 이게 훨씬 좋은 거야. 센세이 트레이닝, 닌자 트레이닝. 왜 나눠놨을까? 저게 너무 비싸서 안 되는 사람들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한 번씩 들려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프라인일 동안 얘네들이 훈련해놓은 거지. 그래서 받아가는 거야. 근데 얘네가 지금, 얘는, 백 테라야, 백 테라. 엄청 비싸. 원 SP 필요하잖아. 원 SP 치가 필요해요. 얘는 좀 싸. 그래서 2.5 T. 저거 자체가 100 T인데 얘는 2.5 T. 그리고 여기는 나는 지금 주지스 이거 닌지수를 주지스랜. 닌지수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닌지수 캐패시를 올려주는 거예요. 난 어차피 인피니티라 상관이 없. 어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아, 고 잘못 이해했으면 알려줘요. 그리고 여기를 맨날 받으러 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은 저절로 트레이닝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직도 4 0키는 되질 않았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렇지 내가 가는 데가 있는데 오는 데가 없을 수가 없지 그지 표창 이것까지 샀는데 지금 300SI가 필요해 오 이건 또뭐 얼마나 좋아지려 그래 이 한번 맞아볼래? 일로 나와볼래? 이 친구 친구 좀 나와봐. 자, 여기다 팔면 다섯 배준대잖아. 여기다 팔아. 이펙트. 이게 생겼나? 원래 있었어? 패끄기? 패끄기 있었어? 어나 엄청 기다렸어, 엄청 찾았었는데 이거. 아무튼 있었으면 좋고. 다 애들 내 거는 끄고 남의 건 보고. 좋은데? 그리고 파티클. Particle. 파티클이 뭔지 모르겠네. 이름은 너무 좋네. 이펙트. 아무래도 이 닌자 레전드가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아주 그냥 기능들이 훌륭해 아주 마이만 마이. 치기가 갑자기 중요해졌어 한번 치면 다섯개구나 아, 아직 자 40VNU 내가 제일 좋은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0VNU 만들기가 너무 쉽지가 않네 어 왔어 바로 됐어 오자마자 YQ c 이건 뭐지? 다시 돌아가서 최고 랭크를 찍을 시간이야. 왜냐면 돈이 지금 여기 왔더니 돈이 넘쳐가지고 쓸모없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 야너 이런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맥스링카 될까 여기? 빠오. 이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120 밀리언. 우우 와우. 큐티유, 큐티유. 도대체 얼마 주는 거야? 등급도 최고급. 자, 최고 칼. 그리고 스킬 업데이트. 다 했고, 표창은 아직 못사 표창 엄청 비싸네. 아, 안타깝다. 자, 점프는 25개 냈고. 왜더 새로 나온 거 있어? 어뭐 새로 나왔네 오 새로운 트레이닝 센터가 생겼나보네 알터브 엘리먼트의 트레이닝 센터가 생겼어? 트레이닝 센터 어딨어? 저거 뭐야 그러네 여기 네오 가보자 지금 1.78vig 주거든? 어 대박 125배 120, 175코인 75와 대박 여기가 제일 좋은 데네 아니 치치치 치 먹이 내 말은 어, 치아 여기서 이걸 하고 있었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치가 필요하니까 그래 치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면 애들이 더 많이 싸우러 여기 올지도 몰라 킹이 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점점점점 응? 점점 재밌어지는군 인자 레전드는 점점점점 점점 재밌어져 아 여기 이게 치를 주는구나 여기 욕을 받는 거구나 땡큐 니네 영혼 내가 빨아먹겠어 <웃음> 아우 맞았어 나는 좋은 칼만 먹지않아 여러분 저는 다시 새로나온 최고 드이됐고요 스카이스톰 시리즈 사무라이 레전드가 됐어요 와우 그래서 120밀리언 인지수를 받고 제검도 제일좋은 제일좋은 DW 더블 메스터블레이드 포커스 스트라이크 이렇게 있요 그리고 6,800, 6.80, 6.80, Q.U.I. 닌지수 숫자가 너무 커져서 어떻알 수가 없어 이게 제일 좋은거요 다만 이게 아쉬운게 지금 표창이 나왔는데 표창 요걸 못샀네 요건 뭐 S.I. 표창은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같이 업그레이드 하는걸로 하고 요. 자 그럼 착하게했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 지키지키지키네음